경제학의 기초 중에 기초인 수요 공급 곡선 개념에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 원칙 하나 도 적용할 줄 모르는 맹탕이었던 그들이 친북에 종북에 심지어는 여적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외쳤더니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더니 또 발목을 잡으려고 2020년 10월 10일 0시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던 것인데 첫째 밤에 열병식을 열면 보다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밤이라야 조명을 사용할 수 있고 조명은 연출 역량에 따라 극적 효과와 감동을 줄수 있다는 점 셋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군사적 비밀을 감출 수가 있는 점이세 가지 장점은 최근 북한이 2020년 당시 처음으로 해보고 나서 최근까지 계속 밤에만 열병식을 열고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3년째 계속해서 야간에 열병식을 열게 한 것은 북한의 전력 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 지만은 않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히 열병식에 등장하는 북한의 무기들이 대낮 인 경우에는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매우 자세하게 촬영이 되지만 야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간보다 못한 해상도 때문에 그들이 개발한 무기의 재원을 확인하고 추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열병식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돌리는 과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할을 내부자 양심선언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했노라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했던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문재인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들 중한 명인 탁현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이 직접 북한의 현송월에게 자신의 비밀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노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북한의 군열병식에 대해서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열어야 하고 야간 조명의 상세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인민에게 이러저러한 감동을 줄수 있다는 등 직접적인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탁현민 비서관의 이 같은 자백을 바탕으로 좀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탁현민 비서관과 현송월 단장은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합동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송월 당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과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북한군 열병식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조언했다는데 낮이 아닌 밤에 조명을 쏘면서 행사를 치를 경우 보다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볼수 있어서 낮 행사보다는 밤 행사에서 그 감동은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코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송월 단장은 막강한 북한의 실세 중한 명이었던 점 그래서 결정 권한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탁현민은 사실상 북한 정권 핵심 실세에게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이때 이후부터 3년째 야간의 열병식을 하게 된 것을 서방세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야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지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못 퍼져서 안달이던 문재인 퍼주고도 욕만 먹었던 문재인 그 스스로 대한민국의 북한군에 대한 대비태세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문재인 그안 보고 싶은 사람 밑에는 또한 사람의 탁현민 같은 북한 바라기 친북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과 그수하들의 문제는 그것이 적을 이렇게한 여적 제에 해당되는 것인지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자랑삼아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언론에 대고 자백하고 말았 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 상당수가 이미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대꾸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적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이미 무뎌질대로 무뎌 져 있다는 것을 탁현민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병식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열병식이란 자국의 군사적 위용을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북한군의 사기를 높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 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충성심을 고양시키며 대내외의 핵전력미사일 과 각종 무기들을 보여주는 식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적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적군이란 북한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데 그들의 열병식은 우리 군의 사기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일종의 군사적 위협인 것입니다. 열병식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고 협박이라는 말씀 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요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수하이자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적을 수행해온 탁현민 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북한을 거의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데 뭔가 문재인 정권 그들이 북한에 대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이 갔었지만 이렇게 그들의 자백을 받고 보니 밀려드는 허탈감이 온몸에 힘을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가 북한에 이렇게 세세한 방법을 알려주었노라고 자랑삼아 신문에 떠들 정도로 죄의식조차도 없습니다. 혹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는데 타케민이 원래 철없는 짓을 자주 하던 편이라서 그가 유난히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했던 그간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북한 밖에 모르는 그들이었던 지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무엇을 얼마나 그들에게 퍼주었을지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넘겨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 모르게 북한에 보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짐작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적 행동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면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정권 남한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하겠노라고 시시때때로 위협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군 심지어는 핵무기로 선제공격까지도 할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온 북한에게 군사적 조언을 했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주물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북한은 탁현민의 조언에 따라 효과를 톡톡히 받고 북한군에게 이로움을 주므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국군에게는 불리함을 안긴 것입니다. 탁현민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탁현민에게 적용할 여적죄 법조문이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93조 여적죄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99조 이 99조는 일반 이적죄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 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케민이 북한의 군사적 조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과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반대로 우리 군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북한을 도운 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열병식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신무기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만들므로써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을 어렵게 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을 해친 죄 그렇게 해서 결국 적을 이롭게 한 죄가 분명 작은 죄는 아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에게도 그 전쟁의 포화는 어김없이 닥치게 됩니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도 죽입니다 심지어는 10살 미만의 어린아이 도 강간하고 죽이고 묶여서 저항할 수 없는 노인도 여인들도 묶인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다 덜 잔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러시아와 달리 우리는 동족이지 않느냐고 반박하시겠습니까 전쟁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속성 자체가 인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인간성 자체가 뺑 도는 것입니다 이때 총을 든 자는 인간이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사냥하는 것만이 사냥당하지 않는 방법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잔인한 행동도 그 속에 매몰된 채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슨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전쟁이란 그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감상적이고 인간미가 드러난 그런 전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생주욕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변할 그 자들을 돕겠다 총칼을 든 자들 핵으로 무장한 자들 그들에게 조언을 하다니요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무엇이 미친 짓이겠습니까 형법 제99조의 이적행위죄,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문제는 이나라에 닥현민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 번만 더이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이들이 이 나라를 모지않아 말아먹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산적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친북, 종북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이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정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들을 정리하기에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곧바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운동권정부 자기네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평등경제를 망가뜨리려 한다면서 무한경쟁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평등경제를 외치면서 기업들을 각종 규제로 억죄했더니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기업이 사람을 안 뽑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본질적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막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일당이 만든 일자리 라는 것이 잔디 사이에잡초뽑기 복사하기 이런 류의 시급 일자리들 뿐이었다는 것은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28번씩이나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정책이란게 강제로 집을 팔게 하려고 세금폭탄으로 집가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나왔습니까 오히려 들어갔습니까 경제학의 기초 중에 기초인 수요 공급 곡선 개념에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 원칙 하나 도 적용할 줄 모르는 맹탕이었던 그들이 친북에 종북에 심지어는 여적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외쳤더니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더니 또 발목을 잡으려고 지랄들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채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